연결되는 길이 있죠. 네. 건너가시다가 요 앞에 왼쪽 앞에 있는 오르막 내리막이 다 보면 되게 많이 나요 길이 왜 이렇게 뻥 뻥거리기 때문에 너느곳따뜻시는 분은 만나세요. 예 보내 주세요. 사진 <웃음> 잘못 찍는 관계를안 찍어요. 올려보면 예. 네. 아 해도 나타나고. 또 신님. <笑> ありさお大様をお迎えしますクルアの豆知人クルアのおもてなしというものは、まず初回、そしてラを返す。さらに、なじみと申しまして、3回通わないと、タイルさん Thank you. <목소리나> 음. 아. 근데 이건 한번 설치면은 몇 개월 가 큰데. 원래 이거 좀주거니까요 인조가 아니고 좋아하니까 한 번만 찍어주세요